네 안녕하세요 빅토리아 입니다 8월 30일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녹화를 켜봤습니다 10월 17일 8월 30일 한두달 만인가? 아무튼 제가 이렇게 녹화를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잠말 필요없이 일단 텍스트 문서랑 개별 파일 폴더들이랑 이렇게 다 준비해놨고요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은 유튜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이거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풀었으면은 일단 텍스트문서 이거는 굳이 안 봐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모드니까 이렇게 추가된 자료라고 어떤 모드들이 추가되었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모드 파일 여기서 모든무기랑 그 제외된 게 있어요 참고로 이 모드 쓰고 팔로잉은 들어가지 마세요 게임이 꺼지더라고 용량도 다르니까 참고하시고 일단 적용 방법은 스팀 클라이언트 다이라이트 우클릭 속성 로컬 파일에 찾아보기 그럼 이렇게 다이라이트 게임 폴더가 뜨죠 DW 들어간 다음에 컨트롤키 눌러서 모드 파일을 드래그해서 옮겨주세요 덮어쓰기 나머지 DLC는 할 사람들은 하시면 됩니다 적용하고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렇게 적용이 되셨으면은 게임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게임이 접속이 됐으면은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마찬가지로 모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멀티플레이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그냥 무시해 주세요 쓰잘데기 없는 거 이거 왜 뜨는 거야 마찬가지로 팔로잉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게임이 꺼지더라고요야 팔로잉 들어가면 게임이 꺼지는데 캠페인 들어가면 안 꺼진다는 게참 다행이다 자 이렇게 게임에 접속이 된 상태고 e s c 키 누르면은 대부분이 뜨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점은 여러분들은 탄약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재장전 속도도 지금 엄청나게 빠르고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총알을 쓰긴 쓰는데 계속 늘어나죠 탄약 무제한 그래플링 후이것부터 시간이 조금 빨라졌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모드를 쓸 거니까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왜 이렇게 귀찮냐 <웃음> 자그 다음에 하란교도서 보자코드 아이건 그냥 패스할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직접 하시면 되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드를 이제 원본 파일로 대체를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원본 파일로 교체를 하는 방법 그냥 마찬가지로 덮어쓰기 하면 됩니다 얼마나 편해요 덮어쓰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원본으로 다 바꿨죠 그럼 여기서 바로 게임에 들어가느냐? 아니지 다잉라이트 속성 로컬 파일 여기서 게임 파일 무결성 검사 이거 반드시 하세요 자 이제 이 메시지가 뜨면은 무결성 검사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이게 버퍼링 같은 게뜰 텐데 여기서 어떻게 접속을 하느냐 다이라이트 게임 설치 경로 들어가셔서 다이라이트 게임 프로그램 있죠 여기서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경고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재밌게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드팩 적용 방법과 이제 원본 파일로 대체하는 방법까지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 컨텐츠 기획한 영상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최대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컨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